일단 10회 하안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3번에서 재미 못 봤기 때문에 오늘의 1번의 재미 한번 보겠습니다 자, 1, 2, 4 가서 불안정 나온다 제발 뚫고 가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오오오오오오오 아, <목소리> 자, 자 어럼소다 여러분, 일번라인서끝을 보겠습니다. l e t o n e two. Oh, wicking. So, I think that's a good one. Thank you. a t h a a n k you. t h a n 야 you. t h a n 아, 탱크톱이 뜨긴 떴어요. 아, 평탄가 자, 소환. 안 돼요, 이거. 소환 가야 돼요. 자, 한번더합니다 아, 1번 라인. 자, 1번 라인 갑니다. 원. 투. 아, 제발. 믹스됐네 네. 자, 다이아 500개로 저거 뽑기권 2개 교환할 수 있어요 다이아 2개로 어디서 상점이 아, 있나? 상점이 있죠 어디요? 캐릭터 상점이 어 있나? 뽑기권은안 보이는 거 같은데 혹시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네, 경로를 못 찾겠네 이벤트 이벤트 오케이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보고 너무 많아서 진짜... 이벤트 맨 밑에 초보자 교환...이라고 있다고 하는나오케이 아, 여기서 아. 우리 두 개... 더 있으면은 또 이, 뽑을 수 있죠. 교환... 예... 자, 감사합니다. 몇번찍 비는 거야? 자, 꼴찌 꺼 자요. 자... 갑니다. 갑니다! 여러분, 들갑니다 아, 저도 삼이1번이요1이이다이다다 삼이다. 다삼다이다 삼이다. 제발! 아... 이다 삼이다. 삼이다. 삼이 아, 진짜 아, 개킹 이네 진짜. 아... 삼이다. 삼이다. 삼이다. 삼이 꿀팁주하시면 저는 고 일본, 슈고, 일본, 슈고, 일본, 슈고, 일일 번. 오늘은 일본, 슈일고 번. 나 니가로오으로스테이션 케이크. 아, 너무 귀엽네. 아, 아, 너무 정말... 아, 너무 귀네 아, 너무 네 아, 너무 귀엽네. 아, 너무 귀엽 아, 아, 너무 아, 아, 너무 귀엽네. 아, 너무 귀엽 아, 너무 딱 이거 진짜 과연 과연 얼마나 좋은 지과 가야 방금 나이가뭐아 <웃음> 응. 아, 이거 진짜 중에 랜덤으로 나온다. 3나와라 아.. 소각 아.. 아여기 어, 아, 여기 혹시.. 그거 뜨나? 아.. 여기는 보러스가 뜨긴 뜨네? 소니의 욕구를 달고 있어 아.. 소니 2% 때문에.. 아.. 그 확률이 좀 높네요? 아.. 왜지 소니.. 왜 손실을 보여주냐? 소니 스 아.. 제발 가자! 소니.. 아, 하나.. 아, 아, 아, 아, 아. 둘.. 레츠고! 어? 어? <웃음> 오 오리지널 차치이 나왔다 저거 갈아야겠다 저거 오케이 타치마키 오리지널 떴습니다 아이 재밌다 돌아와 다 아, 내놔 좀 싸버립니다 8 0까지아 재료가 떨려요 아 모자라네 이거 누구야 이거야 I'm 력 o 필요한 타이 i 를치 o u 봅시 n t to p l a s t u 왜 잠겨 있어? 응? 아아 아 얘를 빼야 돼. 요 아. 그럼 자, 우리 지금... 아. 지금 보니까... 이거 보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메뉴 하나 이렇게. 와 손이 나가지 되게 무섭다. 너무 무섭습니다. 와 순삭 되네. 아 이게 비겁다. 안 되겠다. 무박금의 무덤이다 무덤. 진짜 무덤인데? 산 무덤인데요.